아니, 근데 음... 내 앞에서 비켜줄래? 안 보이거든? 아, 한이야! 아니, 얘들아. 뭐 뭘... 아니, 저기요. 운동 좀 합시다. 운동 좀 합시다. 에? 어, 따뚜야 얘좀배고와 봐. 따뚜야. 아빠. 너 기억. 엄마 운동도 막에 비켜 주시겠어요? 얍. <웃음> 아, 이걸 아, 아, 아, 아, 사 아, 아, 까다 믿겨봐. 아, 어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튜브영상이안보이잖 아, 이걸 하면은 굉장히 다리가 시원해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사실 누가를 하시는 분들은 애기잘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내려가봐가 네, 봐. 봐. 운동은 아기 잘때 하세요.